세요 나의 나라에서 천가 역할을 맡은 김사경입니다. 오 렌즈가 어떻게 움직이는데? 따라가요. 아, 역시. 조선시대에선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. 나의 나라에서 천가 역할을 맡은 배우 김사경입니다. 아, 지금까지 나의 나라를 사랑해주시고 저는 사막이는 아닙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드디어 10개월 동안 찍었던 이 기나긴 점에서 저는 먼저 모든 분량을 맞춰서 촬영이 끝났습니다. 이제는 청가를 벗어내고 좀 쉬겠습니다. 자, 추울 때 시작했다가 더위 먹을 거다 먹고 또 추워지고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촬영은 아직 다 끝났는데 이거 <목소리나> 너무 <목소리나>